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그냥 반가운 소식들이 그냥 연이어서 들어와서 너무나도 흥분되는 그것도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거 비슷하게 패러디해서 제가 좀 이렇게 했는데 좀 온화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왜냐면은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직 그, 확인을 갖다가 더 해봐야 되거든요. 요 방송하고 요 다음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월말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판, 이게 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분이 개보도를 보고 지금도 추적 중이신 분이기 때문에 곧 이어서 그 얘기를 하려고 도더니더 아주 급보가 날라왔어요. 뭐냐면 지금 제가 인터넷 재판매 그거를 걸고 지금 한달 내내 한달 동안 지금 계속 그걸 하는데 제보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오히려 감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양심 선언하고 내부 고발을 하시는 분이 아주 용기 있게 나타났어요 12년 내신 본부장님이 아주 그냥 당당하게 나와서 서 이거는 애터미의 장래를 위해서 자기가 어떠한 그 손해를 보더라도 이번 기회에 그 자기가 선언하겠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이시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진행돼 봐야 하는 거니까 그래근데요번에는어또 어디에서 지방에서 저아래지방 쪽에서 저한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문장이 왔습니다. 여기 표해 보듯이 이게 센터장 교육에서 썼던 자료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그냥 인쇄 매체로 해갖고 제재 조치 해가지고 회사에서 센터장 교육에그 메뉴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확정이 된 거죠. 인쇄까지 돼서 이렇게 나와서 교육0사로0 0 0니까 네,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그 법률적인 상, 상식이 좀 없, 없으시지 않습니까? 일반 그 우리 애터미0들은 애터미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 2 0 2 0 0초0 0권0천권 분권 권0 0 0 0 0 0 0 0 0 0 0 0트0 0 0 0 0시0 0 0 0 0스시스템0 0 0 0 0 0 0 64년간 공개된 적이 없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비밀이 완전 오픈된다. 상세가격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그쪽에 공부를 좀 했던 사람입니다. 상당 기간 또 공부를 했고 또 64세까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도 뭐냐 산전수 다 겪은 사람이니까 그런 거를 제가 좀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요 조목조목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기 쉽게 제가 또그 재주는 하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 재주는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제재조치 5. 판짝이 조직의 경우 추가적인 제재조치 이게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왜 판짝이 조직의 경우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판짝이 조직 좀, 그, 상경화 하면서도 조금 좀, 격에 좀안 맞는 듯한, 그렇죠? 인쇄 매체를 이렇게 나오기에는 그것도 회사 센터장, 1300명 이상이 되는 그 센터장 교육하는 공식적인 본사 교육에서 판짜기 조직이라고 이렇게 조금 좀, 어감도 좀안 좋고 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판짜기 조직이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거를 잘 여러분들이 새겨 들어야 됩니다. 자, 직급 도전을 갖다 직급 도전 조직의 경우. 이렇게 했으면 딱 직설적인 표현이 됐죠. 근데 내가 누차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직급 도전이라는 거는 네트워크 회사뿐만 아니라 마케팅의 기본적인 도전. 3C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세계의 C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어떤 거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뭐 어떤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어차피 초이스, 선택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야뭐 그냥 뭐 다단계야 뭐야 그러고 하다가도 어느 날 석세스 아카데미 또 원대회에 가서 회장님이 또막 열광하시는 걸 보고 균형 잡들삶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래 이건 뭐 내가 제품 바꿔서 쓰는데 뭐 아니 내가 손해 볼 것도 없고 남한테 부담 주는 것도 없고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없는데 그게 인식이 깨면서부터 아 나도 이제 연금소득을 앞으로 100세 시대라는데 연금소득을 하지 않 지금 뭐60몇 세까지 살아왔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이렇게 미래 뭐 앞으로 한 40년 남은 그, 그거, 더갈 수도 있는, 그거에 대한 그게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식 키우고, 뭐, 부모님 복양하고 뭐, 등등 사느라고, 뭐, 다, 그, 그렇, 그렇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알게 돼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는 선택을 했죠. 초이스를 하고. 그 다음에 초이스를 했으면 변화를 해야지 맨날 그나물에그 밥, 그 직급 도전 그 쪽에 있는 분들은 맨날 학습화된 무기 력으로 10년 동안 국장하는 사람들 무지무지 많습니다. 돈 100만원, 200만원도 안 되는 사람, 그렇게 10년씩이나 했는데, 왜 100만원, 200만원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직급도전, 악용된 그 직급도전, 아주 사기 협잡에 가까운 그, 아니, 사기 협잡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선택을 갖다가, 뭐, 그거 외에 또 선택할, 선택지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요. 초이스를 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해야 되죠. 그 제가, 어, 3년 전부터 나와서 얘기한 그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64년 동안 켜켜이 검증, 의 검증을 수천만 번, 수억 번을 갖다가 검증해서 이렇게 하니까 다들 가지런히, 어, 못난 사람이나, 살난 사람이나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런 복제가 돼서, 그래갖고 착착 조직이 이렇게 돼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그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를 갖다가 제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하시라고 그래서 그 변화를 하시라고 제가 지금 책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뭐냐면은 그 변화가 변화가 되려고 아무리 노력하는데 도전을 안 하면 챌린지 도전을 안 하면은 그다음에 변화를 할게 없어요. 도전을 하다 보니까 어휴 안 되네 뭐안 되네 그러면 그것도 안된 거를 갖다가 한번 어저 느껴봤기 때문에 되는 방법을 자꾸만 연구하면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다음에 아또 변화를 하고 또 다른 선택을 해서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갖다 바라는 거는 미친 짓이다. 그리고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규정을 졌지 습니까 그러니까 아 이게 아니다 그러면 아 시스템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공부할 게 없어 아니요 책도 있고 연습장도 있고 여러분들 하자고 두면 유튜브 요즘 같은 세상에 유튜브 이렇게 제가 나와서 그냥 자세하게 처음부터 서 그냥 계속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 안 있어서 저 책을 보고 공부하신 분들이 여기저기서 성공하는 그룹에서 유튜브로 막 나온다고 지금 막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뭐, 조만간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동 안에. 그래서 자꾸만 그 3C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판짝이 조직의 경우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챌런지, 직급 도전이라는 거는 네트워크 회사뿐만 아니라 마케팅 회사 어디나 도전이 없는 거. 목표가 있으니까 도전 하는 거지. 목표가 없는데, 그러니까 직급 목표라는 게 도전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급 도전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한 못해도 한 80%, 90% 정도까지는 아 네트워크의 구조가 이렇게 됐을 때 그때 10%, 20% 모자란는 거는 그냥 15일 동안에 아니면 남은 3, 2일 동안에 그냥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막 그냥 두 배, 세 배는 막 그냥 온것 열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한수더 아, 도가 트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그때 왕창 성장을 합니다. 지금 여태고 6 4년의 역사가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그직급 도전이란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10%, 20%밖에 안 되고 어떤 사람은 0% 아무것도 내 톡이 없어. 이름만 딜이 가족들 붙여놓고 그냥 뭐 아는 사람 붙여놓고 나서 그냥 막 해갖고 총장까지 가서 뭐 제명 정도가 아니고 그 징계 그냥 완전 제명 됐지 않습니까? 그 저기 우리 트래킹 첫 번째 주자로 걸린 분 그러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들,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직급 도전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목을 직급 도전 조직의 경우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쓴게 아닙니다. 직급 도전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꾸로 얘기하면 은 100% 직급 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는 직급 도전 조직의 경우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직급 도전을 좀 희한하게, 판짜기 조직, 국장계 뭐 비슷하게 해갖고, 세 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그냥 한 줄을 쫙 해갖고, 그냥 가지치기 해가지고, 한쪽에서 크라운이 두 개, 두 사람이 나오고, 막 그냥. 그래서, 인위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조직을, 인위적으로 판짜기 조직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경우에, 예, 또 가족들, 바지들, 바지 중에 제일 좋은 바지가 어떤 바지일까요? 아, 뭐, 이렇게, 예, 대외적인, 그, 이렇게, 사업설명안 하거나 할 때는 여기 가족이 이만큼 성공했어 저기 가족이 이렇게 해갖고 뭐그 가족 중에서 (50명이) 뭐 이렇게 됐고 어디는 뭐 그냥 한 그라운그룹에서 드뭐 (11명인가가) 그냥 (1억씩을) 넘어갔는다고 그런걸 지금 대외용으로는 어둑함 어 얼마나 정직하고 좋은 거면 투명한 거면은 가족들이 다 이렇게 들러붙어서 할까 그런 게. 처음 들으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 나도 가족들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나만 즐거운 게 아니고, 내가 신세했던 내 가족들 등등등 다 해갖고, 내가 이거 열심히 해갖고, 내 일가, 일가, 친척, 친지들까지 전부 다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 또한 이면에 드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또 그것도, 그것도 판짝이 조직의 경우에는 가족들은 완전히 바지입니다. 바지. 바지 중에서도 끝까지 불지 않는 바지 있죠. 어떤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그,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하면 가족, 가족그 이렇게 붙이게 되고, 오, 우연히 저쪽에서, 오, 중국에서 뭐 이렇게 큰 조직이 이제, 그, 그큰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할것 같다 그 거기다가 딱 자기 아들 붙이고, 뭐, 딸 붙이고, 뭐, 그, 그러고 싶은 마음이 사람인 이상 왜 없겠습니까. 그죠? 렇 근데 그거가 가족끼리 성공했다는 게 그렇게 좋은, 그건 아닙니다. 그 여태껏 반대하던 사람들이 뭐 하나는 성공했다고 그렇게 해서 언, 언제 그랬더냐 그러고 다들 달라붙어서 그게 가능할 거야. 나 이름만 빌려주고 막 이렇게 해갖고 실력도 없고 실제적으로 네트워크도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불로소득만 받아가는 경우가 제가 여태껏 25년 동안 지켜본 결과 가족이 이렇게 왕창 성공한 경우에 한 만약에 50명이다. 누가 5 0명뭐 무슨 임페리얼이 50명이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중에 다섯 명이나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굉장히 성공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 다, 다, 별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제가 여태껏 쭉 누차 지켜봤던 겁니다. 25년 동안. 그러니까 자당 안에. 그래서 판짝이 조직의 경우 추가적인 제재조치라고 이름을 증거를 해야 돼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항목으로 나온 게 부담을 주는 행위. 그렇게 하고 딱 해서요. 밑도 끝도 없이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거 뭐지 이게? 실제적으로 많이 안 당해본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당해보질 않았으니까 실제적으로 다 듣는 얘기로만 하는 거지. 제가 당해보질 않았어요. 근데 부담을 주는 행위는 요 최근에도 어느 분이 저한테 그냥 하소연을 하신 그 전화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 얘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돼요그 저기 판매사는 가라고 뭐 종용하고 이건 내가 두차 얘기했으니까. 요 최근에 나온 뜨끈뜨끈한 얘기로 하면은 댕겨 판매사. 미리 가서 땡겨 놓고 난 다음에 그것도 제거 처분하고 가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생전 잊지도 않는 얘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도 사람 부담 엄청 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비비불이라고 그랬지. 어? 우리 모임페리어께서 비비불이라고 12년 전부터 그랬잖아. 지금 불평하지 마. 어? 지금 불평하고 뭐 이건 이거라고 자꾸 자꾸 따지면은 그거는 열정이 식은 거야. 누구를 위한 열정이고 누구를 위, 위해서 종을 울리는데 그, 그런 그 소리를 해야 돼요. 이건 아주 전형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고 언삼이고 언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차 얘기했듯이 은근슬쩍이든 모든 간에 판매사 가라고 요번에 안 가면 너 왕따라는 등뭐 이런 비슷한 직설적으로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아주 그렇게 에, 푸쉬하고 종용하고 너 요번에 간택, 간택이란 용어는 안 쓰지만 너 요번에 이거 안 하면 너 국물도 없어. 너 혼자 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어? 이런 식의 얘기들 하는 거 있죠. 그런 유황스의 얘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이런 언행상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들.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증거를 갖다가 뒤밀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게 이제 형사 고소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포맷이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갖다가 그렇게 진행을 하려면은 그냥 그 사람이 그랬대요. 우리 스폰소가 그랬대요. 뭐, 뭐가, 뭐, 요번에 직급을 가는데 그냥 우르르 왕창 그냥 가야 되니까는 뭐 해야 된다고 그랬대요.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렇고 저한테 하소연하지 마시고 제가 세 가지 운동 중에 제세 번째 얘기한 거 있죠. 그냥 요즘 뭐 핸드폰 안 갖고 다니는 분 없잖아요. 스마트폰 안 갖고 다니는 분 없으니까 녹취. 그때 그냥 선생님이 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그때 응 것을 쩍 그냥 녹취를 해 놓으세요. 정황 증거로 판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그 시점. 그때 되면은 여기저기서 듣는데 가, 가, 같은 녹취 기록들이 한두 건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보면 아 그렇구나. 그러고 정황상으로 판사께서 그렇게 내릴 수 있는 근거는 되거든요. 아주 충분한 근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빼박 뭐3 플러스 1그 전반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3 플러스 1을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이는 그런 증거가 분명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단,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뭐 그렇게 어, 저기 근데 언젠간 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에 A4 용지가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무슨 뭐 내가 성공하는 비법을 알았다는 게 A4 용지가 그거든요. 거한 장으로 딱 뽑아가지고 그래서 매일같이, 매일같이가 아닌 저 자기네들이 지정한 날짜에야 뭐, 프러시 아웃이 안 된다는 동이있 소리 해 가면서 A4 용지가 이렇게 얌전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그러면 A4 용지를 갖다가 딱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쫙 이렇게, 에, 키핑을 해 놓으십시오. 아주 정확한 인쇄가 되는 아주 기가 막힌 그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그 사람이 아무, 어, 저기 지가 스폰서고 센터장이면 센터장인지 그걸를 갖다가 어떤 사람한테 하라고 종용하는 부담을 주는 행위에 아주 빼박 증거입니다 a4 용지 어디나 다 있지 않습니까 a4 용지 a4 용지 뭐 우리 회사도 a4 용지 하나 이렇게 딱 걸어 놓고 시작하는 회사 인데 그건 좋은 의미 아닙니까 좋은 의미 좋은 의미인데 지금 센터들에서 a4 용지 그러면 아주 그냥 그것만 받았다 그러면 잠안 오시죠 그러니까 그거 a4 용지를 잘 이렇게 캡핑을 해놓으세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상 계좌를 불러주고 뭐야 거기다 입금을 시켜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상 계좌 받은 거. 그런거다 이렇게 캡핑해 놔서 여기다가 돈 누래 대요 그러고 이제 딱 제시하기 딱 좋지 습니까왜 가상 계좌를 내요? 우리 저 우리, 우리 자영 사업이니까 내가 필요하고 내가 또 뭔가를 갖다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가상계좌 그거대로 그렇게 놓아야 됩니까? 그게 아주 전형적인 판짝이 조직의 대표적인 그거거든요. 그래서 직급 도전이라는 그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직거리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판짝에 정확히 들어가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뭐 어떻게 대응할 길이 없어서 그랬는데 회사가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딱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거 부담을 주는 행위가 뭐지?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본다면 그런 것들이 다 아주 그냥 명확한 증거들입니다. 녹취. 판매사 가라고 은근슬쩍 그렇게 하는 얘기 뭐 비비브를 운운하면서 열정이 식었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자꾸만 푸시 시키는 거. 너안 그러면 왕따 시킬 거야. 너 두고 봐. 이거 제 뭐, 저, 재심 압력 사업이거든. 너 혼자서 죽었다 켜놔도 안 될걸. 뭐, 이런 비슷한 얘기들 있잖아요. 그건 녹취. 그 다음에 a 포 용지 받았다면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그냥 딱 받아 놓으시고. 가상계좌 찍어주면 그, 그 가상계좌 문자 온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케핑해 놓으면 그건 정확하게 빼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 등 방문 판매법 위반 행위가 있으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그랬어요 네, 여기가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형사고소 자 2년 전에 그 회사에서 트래킹을 했습니다 트래킹을 한다고 막 그냥 읍참마 속으로 그냥 서술이 퍼렇게 그냥 막 회장님이 나와서 그냥 막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받다로 걸려 6개월 뒤인가 그래갖고 아주 첫 받다로 걸린 게에저 금훈 총장 외 123명 뭐 이래 갖고 공장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요번에 그양식고백 하신 분이 그쪽하고 관계되시는 분이거든요. 그, 거기에 형제그룹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그 문총장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 사람이 나와서 그냥 네트워크 하나도 없이 그냥 오로지 사람들, 이름들만 딥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재기 해서 그냥 재판매로 그냥 100% 넘기고 그 사람하고 형제그룹이다 보니까 아주 그냥 막강한 피해를 봤대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답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그, 그, 그, 그 조직이 피켓 들고 자기네들도 이렇게 그냥 죽고순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피켓 들고 해서 그게 소송까지 들어갔답니다. 소송까지 들어가서 얼마 전에 승소를 해서 회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아니요 네트워크 라고 오라고 그랬지, 거기서. 그, 그냥 해갖고 물건 재판매, 그, 그거.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최초로 제명, 제명까지 됐은 거예요. 제명까지 간다는 거 있잖아요 뭐 자격정지 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해지 뭐 이런게 아니고 그냥 제명을 당한 겁니다 그냥 샤그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 금은 총장 외그 사람들 그게 이제 소송까지 갔어요 왜냐면이 인간들이 도관에 든지가 되면은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고양이를 확 물어 버립니다 요즘 아주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권 특히나 이렇게 종합 종편 방송 이렇게 보다 보면은 다들 오리발냄이잖아요 그 끝까지 그리고 나중에 갈때 가더라도 끝까지 가는 전날까지도 오리발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만연화 돼 가지고 진화 소나 그냥 아무나 제조 죄다 오면 죄를 인정을 해야지 근데 안, 인정 안 하거든요 그거 막 물어요 소송으로 가왜 다단계 회사가 제일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야, 소송으로 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우린 내부에서 이렇게 끝내야지 그게 법원으로 가서 외부로 나가는 거를 갖다가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게 사실은 그거예요. 왜냐면 타단계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 그냥 다뭐생론을 뜨고 보고 그 뭐, 뭐, 피라미드네, 어쩌네, 그러고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선입견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재판에서는 승소를 100% 해도 그동안에 이미지가 많이 깎이고 그동안에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갖다 너무나도 잃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다단계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회장님이 어떤 질문인데 투명 경영에 진짜 귀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지런하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직급 도전 그 반짝이직 걔네들이 그냥 초기서부터 이 판을 이렇게 만든 걔네들이 잘못이지 회장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나 뭐 이런 거에서도 우수상을 받고, 제한 최고의 상을 받고, 진짜, 진짜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걔네들이 그런, 그런 것들은 어느 조직이나 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굉장한 큰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위에 있는 스폰서, 이름만 되면 알 만한 분을 갖다가 물었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시켰대요. 뭐 방조한 거래요. 뭐 등등등. 그랬겠죠. 그냥 뭐막 불러대거든. 막 그냥. 짓살아날려고 자 그리고 기왕이면은 저같이 이름 없는 사람 뭐 걸어서 뭐 하겠습니까 뭐 해봐야 뭐별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근데 이름만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물건 갖다가 딱 하니까는 아 이것도 회사까지도 같이 그 넘길 수가 있으니까 회사까지도 같이 걸어 넘길 수 있으니까는 그냥 무조건 높고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제일 그냥 이름만 대면알수 있는 그 사람 물었겠죠 어마어마하게 물어대고 그 끝까지 뭐 대모 그 하수인들 시켜서 대모하고 이슈화 시키려고 아주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에는 졌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제명 처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습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메이도 제 밤에 무지 많아요 근데 아메이는 어, 그런 게 일부가 그런데 걔네들은 제품이 3, 네배가 비싸기 때문에 그냥 고만둔 사람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우리처럼 나오는게 아니고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그냥 뭐베르벳 것들이 다 이렇게 그냥 올라와서 그게 수십 년 동안 그래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근데 거기, 그게 아니고 가격도 가뜩이나 저렴하고. 그리고, 그탑 랭킹 있지 않습니까? 상품 랭킹. 거기에 1등, 2등, 뭐, 4등, 10등 안에 4개가 들어가 있고 20등 안에 6개, 7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런 제품들 섭터해서 그냥 그거 가뜩이나 저렴한 가격과 갖다가 그냥 완전히 조직적으로 그렇게 그냥 핵한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여태까지 이 예,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새겨들어야 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우리나라 법사위가 전자상거래가 하도 지금 급속히 팽, 팽창이 돼가지고 진짜 손을 볼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맨날 싸움한다고 안 되지 않고 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막 바꿔도 지우고 뭐 이제 소포전까지 해갖고 별짓을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다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법인데 요번 거는 요번 거는 전자상거래의 상위법인 상법에 걸린 겁니다. 상법, 상법 중에서도 유통, 유통에 관련된 법률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재판매. 인터넷 재판매를 줄여서 재판매. 똑같은 물건이 이중매출이 두 번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세무관계도, 세무관계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한다면은, 거래, 상거래 질서, 물란. 시장 질서를 갖다가 아주 아주 안 좋게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8 4 0 0 0원에 샀어요 그런데 근데 나는 4 9 0 0 0원에 샀거든요 같은 물건을 가지고 같은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그 거기에서 생기는 불로 소득을 편취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처럼 열심히 그 저기 해 가지고 판매사 가겠다고 지금 몇 년을 갖다가 그냥 막 그냥 막 6만 원 12만 원 그거 한다고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고생만 찜탕하고 실질적으로 먹는 놈은 그 밴더들 그 물건 빼가지고 팔 남는 게 있으니까 팔지 남는 거 없는데 걔네들이 하겠어요? 걔네들은 애터미고 먹고 관계 없거든 그래서 근데 여태까지는 그 전자상거래법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금은 그 총장인가 그 2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요번에 이제 완전히 마무리 지면서 회사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학습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그 사람이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그러면 그 의문 그 총장이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될거 아닙니까? 네트워크하고 전혀 관계없는 가족들 뭐 친지들 이런 와갖고 너네 통장에 조카들 뭐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냥 관련된 모든 밴더들의뭐 이것들 뭐 해갖고 그냥 만약에 그렇게 해서 왔다 그러면 너한 요번에 700만원 입금시키면은 띵똥, 띵똥, 그러고, 네니 네 계좌로 850 정도 들어갈 거거든. 150만 원씩 남는다, 그러는데. 저, 나도, 나도, 전라도 그러고, 그냥 다 그러고, 그, 그러,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나도 할게요, 나도 할게요. 어? 그리고 삼촌인데, 누군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사행정 판매원 확장 행위가, 어, 그런 식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요즘 또 제보, 여러분들의 제보에 의하면은, 세세마가 그렇다 그러니까, 세세마가 뭐 하니까 뭐 20만원씩 주고 한달 기준으로 하면 40만원이 더 줘서 월 100이 된다고 그랬더니, 아유, 그거 하지 말고, 내가 판매사 요번에 갈때 같이 간다고 자기가 오케이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내 100만원 줄게. 아주 현금으로, 현금을 준다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요. 현금으로 준대. 세세마는 무슨 세세마야. 내가 판매사 가! 나가1만원쏙 해! 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걔네들이 돈이 어디서 나온데 그게? 인터넷 재판매를 하고 나서 그건 현찰책이거든요? 돈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하고 거의 같은 거고 돈 주고 백만원 주고 사람들을 갖다 사요. 그죠? 이런 행위를 하라고 지금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방문 판매법 은 방문 판매에서나 할수 있는 행위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아, 그거는 회사에서 방문 판매하면 보통 40%에서 60%의 마진이 회사에서 마케팅 플랜때 이렇게 딱 제시를 하거든요. 그 급에 되면 은 40%에서 60%는 이미 먹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아니 그냥 그러니까 수당으로 받는 거죠. 그게 딱 그렇게 방문 판매인데 거기에 위반되는 행위를 네트워크로 등록되 있는 우리에서 있으면 은 그건 어긋난다는 얘기죠. 그. 그런 거는 앞으로 그냥 옛날처럼 유야무야 그냥 뭐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안 돼도 민사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인제는 형사고소로 진행하는 얘기예요 그 금은총장을 갖다가 그 고소를 해 가지고 지금 승소를 해서 그렇게 했듯이 인제부터는 그런다 보니까 지금 그 요고 그 밑에 있는 얘기 뭐저 스폰서 센터장에 대한 제조치의 제조 재 확대 적용 뭐 이, 아, 이것까지 이제 연관이 되니까. 근데 오늘 밤 이+ 이거 제가 자세히 풀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 듣고 거기에 해당되는 센터장 뭐 스폰서 그리고 여태까지 아주 그 관행적으로 판짝이라 했던 사람들 아마 잠안올 겁니다. 예. 그리고 요번에 뭐 요번에 그래서 그런지 뭐 자꾸만 그 저기 뭐 높은 크라운들 막 그냥 크라운이 어떻게 그렇게 그냥 담박담박 나오는지. 그다음에 그분들도 어 조금 조금 아이고 나는 그전에 이렇게. 아이고 그래서 내가 부랴부랴 이럴 줄 알고 이럴 줄 알고 부랴부랴 갔는지 아주 냄새가 펄펄 나거든요 예, 지금 가고 나서도 찜찜한 구석이 있는 게 이렇게 곧 이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부터는 회사에서 이렇게 아주 인쇄 매체로 딱 해서 센터장 여기 이러는데 센터장들이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센터피 6%에 대한 목숨 걸고 걸어 와서 커버하고 지금 도전하면 은 센터 센터 P6%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요, 센터장의 입장에서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추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옵니다. 6%가 농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좀 자만 오늘 센터장, 그, 저, 스폰서들 무지 많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저기, 판짜기 조직의 추가, 제, 에, 추가적인 제조치, 제조 첫 번째 부담을 주는 행위, 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 등 방문 판매법 위반 행위가 있을 시 형사 고소 진행된다. 요 부분까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진짜 그야말로 힘나는 얘기고 앞으로는 형사상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은 아주 햄버펀치 중에서도 그냥 가장 큰 펀치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좀 마음 놓고 진짜 제대로 네트워크를 할또 제대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 64년 동안 검증에 검증에 검증을 지속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복제가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구성원들은 누구든 아주 그냥 밝은 표정으로 비록 지금은 6만원, 12만원 이렇게 받지만 어디여서 샘막갈 거고 그러니까 얼굴 표정, 스피치 할때 얼굴 표정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그런 조직에 있어서 그랬다 그러면 인제부터는 그런 거에서 저한테 제보하고막 제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시스템 열심히 공부하셔서 아, 시스템을 갖다가 누가 센터장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성원 모두가 시스템의 원칙, 오개념을 준수하고 해야,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들 유념하시고, 이제부터는 시스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그 시점. 지금부터 책 열심히 읽으시고, 그래서그 다음에 그 제가 5천원짜리 책 요, 요, 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매일매일 팔코와 어? 액션5 한 거를 갖다가 우리 또 머리가 또 그러니까 또 자꾸만 적어 놓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연습해서 또 스피치도 하시고. 액션 파이브 스피치 하시고 일본 스피치 할때또 하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미국의 시스템으로 야 이게 네트워크이구나 그런 걸 갖다가 그래서 연금소득 3대 상속이 되는 연금소득이 된다는 걸 실감하게 될 겁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